자, 손 이렇게 잘짚어주시고요 발뒤꿈치 고정하시고요. 엉덩이, 허리만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네, 몸통의 중심 부분만 움직여보겠습니다. 지금 엉덩이 자동으로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바닥에 닿아있는 엉덩이 부분에 마찰이 되는 것도 느껴지고요. 네, 골반과 허리 주변 여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흔들어주고 있죠. 네. 최대한 몸통의 중심 부분 골반, 허리 라인 여기를 움직여 보세요. 네. 천천히 갔다 왔다 계속 움직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요.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7시 25분 라이브 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시간에 이제 출근하시느라고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제 동작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채팅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서 어 전체 영상을 보기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올렸던 영상 긴 영상을 보시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자, 지금 이피 e 엑서사이즈 영상 보시고요 골반과 허리 쪽에 굉장히 강력하게 강화가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요 붕어 운동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맨몸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골반의 힘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어, 벨트 하나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을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발을 묶어 놓으시게 되면요. 훨씬 더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그대로 자리에 등을 대고 누워서 피쉬 엑서사이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요. 5월 25일 남성을 위한 요가 두 번째 시간, 네, 오전 10시에 어, 목동의 원내스 요가원에서 남성분들을 위한 골반 힐링 요가 테라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자리에 등 대고 누워 볼게요. 자리에 누웠고요. fish exercise. 네, 붕어 운동 후에는요, 방법이 이제 흔히 이렇게 깍지를 끼워서 머리 뒤로 가져가서 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깍지를 끼지 않고 그냥 팔을 내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워낙 목과 어깨 쪽에 강력한 긴장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깨 에 힘을 계속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을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에 짚고요. 골반과 허리 부분만 사용해서 움직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반대로 발하고 등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 움직임의 포인트가 골반과 허리 부분 여기만 움직여서 하는. 피쉬 에서사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이렇게 잘 짚어주시고요 발 뒤꿈치 고정하시고요 엉덩이 허리만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네, 몸통의 중심 부분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엉덩이 자동으로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 부분에 마찰이 되는 것도 느껴지고요 골반과 허리 주변 여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흔들어주고 있죠 최대한 몸통의 중심부분, 네. 골반, 허리라인 여기를 움직여 보세요. 네. 천천히 갔다 왔다 계속 움직여 보겠습니다. 저처럼 발목을 고정해주시는 을 것이 훨씬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지금 짧게 몇 번만 움직이셔도 오왜 이렇게 힘들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천천히 좌우로 계속 움직여 볼게요. 1분 이상 계속하시면 정말 굉장히 강력하게 코어 근육에 힘이 좋으신 분이에요. 골반, 허리, 그리고 복부의 깊은 안쪽, 엉덩이 근육, 허벅지 안쪽에 이런 부분에도 힘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골반 교정이 되고요. 허리가 약했던 분들도 정말 허리가 강해지거든요. 마치고요. 숨하고 고르시고. 네, 다시 한번 1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절로 지금 뱃살도 빠지고 허리 옆구리 라인 날씬해지겠죠? 그리고 골반은 아주 튼튼해지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손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발목을 되도록 고정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엉덩이 좌우로 갔다 왔다 움직여 보세요 평상시 움직이 적으신 분들도 이 동작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은 어, 이한 번만 일부만 하셔도 정말 강력하게 달리기를 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복부 안쪽에서 내장계에도 지금 엄청난 자극이 가고 있습니다. 내장 네, 전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운동하게 돼요. 소화기능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해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물한잔 드시고요. 하시고 나서 또물한잔 드셔보세요. 자,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좌우로 네, 지금 뒤쪽에서 많이 열이 나는데요. 네, 이제 잠시 멈추고요. 숨 고르겠습니다. 길게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요. 들이쉽니다. 길게 내쉬고 들이쉬고요. 양쪽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발을 들어볼게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까이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쉬면서 멀어지고요. 다시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요. 길게 내쉬고, 마시고, 네. 자, 이제 옆으로 몸을 돌려서 일어나서 앉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운 동작을 하고 난 뒤에 일어나실 때 머리를 번쩍 들지 마시고요. 옆으로 골반을 돌려서요. 엉덩이를 꼭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 힘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5월 25일 남성을 위한 요가, 자, 골반 힐링 테라피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